상가쟁에 만진노 하니 말이지. 상가쟁에상 상해락은 코기를 그등 코기를 코길이 어떤 이저 소리를 꾹간단 말이야. 구름을꾹간단 말이야. 요새는 구름아니야. 구름마 일부 말이지만은 그인다마 조선말 대입시기에 신다 가 말이야. 어찌 구름알 큰구름마은만들어가 있고 큰 코기를 같은 몇 마리 더 앞시우고 가있고 아주 저 종로 네거리 보다 넓은 넓은 말이야. 한단 대래 어떤 지 저게 코기가 따라나니 말이지. 그 얼마나 위에 믿고 만든 면 누가 그러다 막을 끼야? 예, 호기라만드면 그런 큰 우띠 구름을 꿇고, 수리를 꿇고 나간대나간대그 어떤 점에 수겜 당내에 있는 건 이제 당내에 이렇게 한 것은, 개똥벌어지야, 예? 개똥벌어지. 개똥 이건 장자에 나온 소린데, 장자에 나온 소린데, 옛날에 장공이라고한 사람이 떡만 안면 이제, 참, 뭐니, 저게, 예, 호기를 갖다 우띠 몇 마리 이래가지고, 중국에라고한 데는 그 땜, 저, 팽탄이 땜 말이야. 팽탄이 땜에 질타게뭐 천하십오. 몇 백, 몇 천, 몇마리를 가다가 어떤 사람 못본 그런 때쎄야거든 그래, 이제, 근데는 막 사통 팔달로 수리를 가고 만들 대로대 이랬다, 가 말이오. 그, 지장무에 가니까 수리를 탁, 어떻게 위에 밑에 가고 그, 이제, 큰 수리를 타고, 이제, 간다, 말이오. 러다가는데 집가 조금만에 늦게 어먹어지 가만히 멈기네. 저 뭐지, 두룩두릅해도 가만히 눈물 뚫어먹기네. 아주 큰 진심이 많이, 뭐, 크 대장 같은 걸 갖다 꾹고온는데 아 본게 지연무는 뭐 가짜단 말이에 이래 이래 저런 것들이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말이야. 조금에는 발로 가야 뭐그 개똥고지 발이 얼마나 차가냐 말이야. 아 그놈을 가겠고 그럼 뭐, 개똥고지 저그뭐 저기 수으로 갔다 또그 망다거나 막아 막아, 막은 어찌 되겄어. <웃음> 지만 어떻게 막 떡갈래 대비로 말지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라요. 그 말이야 그 말이야. 결국 많이 아무 힘도 없는 물개니 아무 힘도 없는 물개니 아주 뭐하는 힘이 있는 걸 갖다가 막을라 하는거 말이지. 결국은 이제 그것은 뭐 당난 것처라고 합니다. 당난 거처개똥벌거지가 저게 구루마를 갖다 막는다. 그 말이야. 결국은 뭐 기차를 막는다. 기차밖으로 막는다. 그거 마찬가지라. 어, 개똥벌거지기차밖으로막아가되어서안 된다. 그 말이야. 그거는 무엇에 비유하냐 하면은 이이대비이라한 것은 말이지. 대비이라한 것은 설사하고 뛰면 당난 그만두고 당난 그만 뭐 서가 달마가 막으려고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야. 서가 달마가 막으려고 해도 안 돼. 서가 달마가 부숴려게 해도 안 되고 이것은 누구든지. 이건 손못대는 거야. 손못대는 거야. 서가 닮아, 이부술러하고 이걸 갖다 빠이를 하려고 는못 하는 건데, 본쌤 만이 부생불미라, 부진불감 해서 말이지, 누구든 이가 생활을 대할 수 없는 것이야. 손을 대하려고 서 상실미하고, 결국은 당내가 마음 재면은, 응, 음 술없든니 저게, 막으라카 하단 말이야. 지만 납자, 이마 가려야 돼, 비로 만, 다이 말이야. 그거 마찬가지, 마침, 누가 참말로 이, 이, 이 대법을 갖다가, 비방하고 말이지, 반대를 해야지. 아무 뭐 소용 없다. 지만 죽고 만다, 이, 이, 말입니다. 응, 지만 죽고 만다, 이 말이야. 그런 놈이 이제 어지가있 되었거든. 이제 뭐면 뭐 영하심도 좀 풍도 많은 것지만 이 풍이 아니야. 풍이 아니라 당당 것질이 아니라 서가 닮아도 이는 가서는 막아락하고 걷다, 간섭하려고 했던 것만 상신을 하고, 하고 많은 이맞지 말이지. 우리가 실제 이 법을 갖다 바음 믿고 터치같지 말이여. 이런 참말로 어, 어 입구연 초백하고 말이지. 상 묘의 뭐진이 탐이 없는 말이지. 이렇게 또 안맹이 성찰이 되는데. 이 안만 이제 이런 소리 하더라도 결국은 저게, 봉사 앞에 많이, 저게, 단층이기해야 되지 면뭐 이건 거의 곤란한 게거든. 눈뜬 사람은 적고, 이제 눈 감은 사람이 많은 말이지. 결국은 봉사 병신 저게 눈뜬 사람이 병신이돼야 되는 것이라. 병신이 되어야 된단 말이오. 이람 또뭐 대중을 무시하겠고, 누구 말짱다 봉사님께막이말못 알아듣는다고 이해할라니 이, 말못호이 모르지, 오해를 할라니 모른기라 이제 호크는 사람이 있으니 하는 소리야. 어? 대개 보면 만드면 눈뜬 사람이 적고, 막눈 감은, 저, 감 사람이 많거든. 그럼 눈뜬 사람이 만만 만드면 이청천백일에 하 아, 저도 저, 저 모든 걸다얘기하더라눈 감는 사람이 해해 못한단 말이오 깨고 와서 만 되면 병신 누가 치급다냐니면 폐가 많은 게만 되면 신히 하는 게야 아 어? 눈뜬 사람이 만 되면 좋은 깨면 눈뜬 사람이 결국 만 되면 이제 병신 되고 돌아만 있는 수가 있지 있지만은 말이지 이 우리 근본의 이 대비비라는 것은 이당난거질 때가 있고 서가 닮아도 말이지 이걸 어떻게 할수 있나 항물며 모든 중생이 어떻게 어떻게 할지냐 그 말이야 어, 그러니 마침 이 같은 있고 말이지 우리 공마같으면은 모든 것이 다, 많이, 엉망구치겠다, 성취할 수 있다, 는것 같다가 아주 강력하지 말이지, 표현한 데서 이런 말씀 하신 것이라. 그래야 대사한 분류 토경이요. 큰 코끼리만 아니 토강이 길이는 안 나가 말이야 토강이 길이 안 놀아. 어? 코끼리 어찌만 토강이를 놀겠어. 토, 코끼리만 하면 안되 발도 크고 몸도 크고 한데 말이요. 토강이 길이 거기서 놀 수가 있나? 코가 이게 못, 못나 말이요. 코끼리가만 지구니에 더 갈, 토, 어, 어, 토끼리에만 더 갈, 더, 구리에 더갈수 있냐 말이요. 그 몸지 큰게 말이지. 그가수 없다. 이 말이라. 깨, 대우는불구 소절이라. 크게 깨치는 건 소절에 구해야 되지 않냐 한다. 이것인데, 결국은 대사대 불교 통 토경이라 가는 것은, 엇이냐면은 말이지. 이를 참말로 만든면이 대법을 성취하려고 하고 이 다, 이 정보를 갖다 바로 미 정신으로 바로 나간 사람은 말이지. 실제는 말이 토경, 토카 길이라고만. 토카 길이라는 건 멋있냐면은 말이지. 경보는 것도 토카이 길이고, 어렵보는 것도 토카이 길이고 말이야. 이 법문도, 이까지도 전부 토카 길이야. 참말로, 어떻게, 참말로, 대장보이신 말이야이 법상을 위해 비로 만든 날로가 대가리 탁 때려주고 말이지. 이 미친놈아. 그동안 살아지 말고 말이야 가서 낮잠이나 자라하고 쫓아, 첩비로 나가고 말이지.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아마, 막코 길이 조금에니 가깝다고 폴란지 알수 없다고 말이야알수 없는데, 예. 실제에서 보면 이 참말 대장의 큰코 길이가 어떻게 많이 통과해지는 놀수 있냐기라. 참으로 이제 바로, 이제 정신을 바로 가진 사람이면은 절대로 사로는 안 간다. 이 말이지, 사로. 토경이라는 건 사로라 고말이 그 사로. 사땡길이다 이말이니다 사땡길. 사땡길을 알아야 돼. 누가 많이 바로 눈뜬 사람이 말이 똥구디에 빠질 테기 있냐 그 말이야. 빠질 테기 거든. 그래서 이제 무슨 뭐 경영을 본다니, 어록을 본다니 말이지. 예, 제자성을 깨치는 말이야. 화두하는 위에는 말이지. 전부 다토이길이야 음. 화두하는 위에는 전부 토이길인줄 알아야 돼. 오늘 지금 이저 법문 듣는 것도 토이길인줄 알면 돼. 배에 대고 대고는 불구한 소절이기도 그런 건다안 한다 그 말이야. 막장 관계는 방창창하라. 대쪽같은 속에 가야만님 창창하게 비만하지 말아라. 이것이라요 대쪽같은 속에나는 저게 그유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말이지. 대쪽으로 가니까 하늘이 넓어다서 대쪽으로 가야만은 이렇게 말이야. 하늘은 대쪽속에 딱조그마하 딱 크다 말이지. 누가 하늘을 넣어다니저 미친 자식이야. 니가이 하늘을 바나 어, 하늘이 이렇게 안늘어 이놈아. 내가 대쪽으로 보야만은 조그마하게 대쪽속에 있데 그렇게 하늘을 좁던디 말이지. 니가 이놈은 넓다 캬. 그래 언제 언제 그소개를못내필이야 지금 대쪽 고르면 가야 되면서 말이야. 언제 가야 얘기하면 대으로 들어 들어야 돼. 그런데 보란 말이야. 미루지려 보는 말이야. 저저저저저저게저그런소리는저저저저저대대저대대저저저저대야저반대저저고 그래 저저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이저저저저저저저저저대저저은저저저저저저저대통저저소저는저저저 같은 것도 속이려 간단 말이야. 그래 이제 보통 이 참을 이광대무비란 말이야. 광대무비난 이 대도를 갖다 이해 못한 사람을 갖다가 전부 다만하면 관견이라 한다하면 관견 이해 뭐 이, 이해 못한다는 말이지. 이방 앉아 십분 안에 설자 타자 오감이 어 해도 결국은 관견이야. 관견 중생이야. 뭐 관견 중생 그런 줄 알아야 돼. 이를 갖다, 정말, 이제, 이해를 한 사람이 말이이 대쪽으로 갖다, 대통령을 침대에 사람이란 말 대통령을 침대에 핀 사람이란 말 대통령을 침대에 사 전체를 다볼수 있는 기거든 그러니, 마침, 이제, 이 중생이라는 건다 보면 자기만이 참, 대통령 같은 조금 한속이는 구해야 될할거고이 광대무변한 말이지, 무상 정보를 갖다가 이해못한다그 말이오. 그래고 자꾸 비약만 하든, 자꾸 거짓말을서로만한단 말이오. 응? 자꾸 거짓말을서로하든 진눈에 아, 보기엔 분미히만 똥띠이네 말이지. 자꾸 금지너 금지한게전무자승미치도분수하지 예, 똥띠인로 갔다 금지너 간다고 말이지. 자꾸 이 비약만 한다. 그 말이라. 그러지만은, 미려오금미건결이라네가 이걸 갖다 잘 아지 못하고 말이지. 참, 막일도 뭐 양단에 한 칼로 꽉 웃으니, 관원제, 어디 저기, 청령들고안량무지모가지믿듯이 말이지. 딱절단내려는다그 말이오. 이런 참으로 지대보를 갖다 들었거나, 대쪽 같은, 대, 대통령 같은 속이는 그냥 확집내비르고이 광대 무비는어디흥을 그대로 보라! 이래라! 이래 보고, 이래가 딱 결정, 그, 이 결심을 해가 있고, 신심을 내가 있고, 어, 신심을 내가 있고, 참으로만 안이 바른 길로 정부를 알아서 말이지, 이걸 갖다 여의주를 갖다가 우리가 완전히 바이 깨진다, 그말이야 자선을 바로 깨진다, 말이야 그래, 미래의 입이 다 들어오든지 이를 갖다가 다뭐치고도씌어도 남을까 하니다 항산미용 야무기기등 어, 이 항산미용을 만드면 다 힘이 없다, 그말이다 그러니까, 이 대축 같은 말이면, 대통, 대통 같은 말이야이 좁은 속인, 이걸 갖다 내비르고 말이지. 내비르고 절대 비망 안할 뿐만 아니라, 결, 척고 신심을 내가지고, 내가 이 법에 말이지, 의지해 가있고, 이 공부를 해가지고 국행갈 성취해서 미래에이 다가도록 중생을 갖다가 위에서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라. 그렇지만, 이 저기 대통 속인, 이게 저기, 안 보여진 두째 안 보여져 가고 지금 그냥 자꾸 기박해 있긴 돌아. 말이. 어? 이봐 봐도 뭔지이 저기, 저 밖에 돈 살이면 저게 궁할 구부는데 그럼 너무 무시한다 실질 실진디만 그러면 영가심자 아 그것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영가심 말이지 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 처음부터 과분한 것 같고 말이지 과분한 것 같고 이래가 있고 보통 생각하는 참 대통 대통 같은 소개해 볼땐 전부 거짓말하거든 거짓말 같고 거짓말 말이야 그래서 천태성에서만 천태성에서 영가심한테 감비 있다가 말이야 감비인데왜 그리 감비있냐면은 예, 멍청도 얘기했지만은, 그, 이제, 자기 존도하고 자기 현랑심하고 같이 동무이다, 그말이야 동무인데, 이 자기 존재 유광이거든, 유광이다, 말이야 유광인데, 결국은, 천태조을내 빌고, 이제, 저기, 조기종으로 막 빌거든, 조기종으로 선종이 돼 가있고, 말이오. 선종이 돼 가있고, 천하 유명한 말 하자면은, 이제, 대동이 되는데말이야 대동이 되는데천태조은 벌써는 큰 손실이거든, 손실이란 말이야 만약, 아참말로 이제, 영가심이 선종을 안 가고, 그대로 천태조일 있을 것면천태조이더 올면 빛이 날수있지알수 없다, 그말이야 그래서, 아주 많은 유감을 가지고 증도가 이거 전부 거짓말이다 천태조도 제일 비만를 많이 합니다 참말로 어떤지 저게 관계는가있고참참참호창장이비만 하고 있어요 제일 역사에 보면 천태조 전부 거짓말 이거 어디 뭐 교리에도 맞다라고 뭐아무것 전부 맞다는 소리 영광은 뭐 미친 거말하지말이이참천태조 그대 에술가 때문에 정비비인데 고인이 백기 육종과 뭐 조개인가 뭐이 사람한테 가고 가뭘 깨지다고 하더니 말이요 자꾸 미친 소리 하고 돌아다닌다고 이래 가지고 증도가 제일 만나면 부인하고 이제 비방한 사람들이 천재정 사람들이에요. 아, 천재정 사람들이마이우회에있서 그 말이죠. 유해에서 천하가 다 말하자면 천재정 말을 갖다가 아, 지지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말하자면 영가 조기정종을 같이 지했냐 하면 천재정 말을 갖다가 전부 다 저기, 음, 부인했지 말이지이 중독을 갖다가 거짓말을 한 사람은 없다고 말이에요. 만약 있다면 이것은 참 돈사림이지. 그러니 마침 이것이 실제에서 망고에 말이지망고 우리가 참 일초신결에 해가 있고 열의 비결을 갖다가 그대로 웃긴 수용하고 그대로 웃긴 깨친 데서 말이지 가장 최우진 표본적인 말이 모범적인 말이지 이 악법 무이화 강입니다. 법무이학 해서 자고로 이제 총리에서 말이지 총리에서이 신심미하고 증도 가는 반다시 일과절을 외워라 이것이야 외워라 이것이란 말이야. 외워가지고 누구든지 참말로 공부한 사람은 이 증도가 정신 신심명 정신으로 사람인 서 말이지 이견날이 신심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참말로 바로 얼른 바로 깰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말이지. 자기가 우친이 대통 같은 소견을 가지고 이걸 고집해가야 말이지. 정법를 갖다 비방하고 반대를 하게 되면은 영원투록 우친이 대도를 갖다 바로 깨질 수 없다. 이것이라. 그래서 억지로 이 이무적으로도 말이지. 이징도가를 외워라. 이기야 자꾸 자꾸 외우거든. 외우고 자꾸 하면 천문이는 소리, 소리대로 말이지. 그런 글들은 나는 내달 일이 됩니다. 일대 돼도 자꾸 자꾸 외우면 만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조금씩 이해가 되고 조금씩 이해가 된다 말이야. 이해가 자꾸 자꾸 집도오만만 되면 또늘리 되는 동시에 난개는 가슴 바른시이탁 나서 만렙이 실지 증도가 만렙 실천사, 실천사, 실천자 대비는 것이라 실천자 대비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혹 만렙이는 자, 조금 자, 이긴 틀리고 만이 해가 안 된다 해서 안 된다고 말이지. 혹또 일을 가진 사람이 있한지 알지만은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말이야. 내말 들을 만은아니요 내가 뭘여줄 놨던 건내말 들어갈 게야 이거 순진이 이것인 자, 망고의 말이지. 참말 유미한 이긴 자, 예, 선, 예, 철생의 말, 철상생이 표본이 이 증도하거든 증도하라고 말이야. 그러니 마침 이제 역사를 갔다가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해도 이 진도가 우리 불교 가장 높은 최고 말이지 법문이게는 이것을 갔다가 될수 있는 다 우리 외워자기라 어? 외워가지고 외워가지고 이 정신으로 이 사상으로서 이 방법으로서 말이지 우리가 공부를 할같으면 말이지 누구든지 다연가치이다 들을 수 있고 진도가 이 완전 히실천을알할 알선다 말이야. 어? 그러니깐 이제 혹 이제 관계를가 있고 비방하게되는지또 이해 를 못한 사람이있더라도 우리가 뭐 억지로도 한번 외워보자 이라. 어? 내가 허공 어떠한 소리 할란지알수없있기 말짱 어디 행서밥 몰란 말이지. 지금도 안 매는 사람밥안 줄란다. 이 칼란지 알 수는 단 말이오. 어 상아파인데 다본게 누가 외울 사람 있는지 알수없지마는 그래도 사인지알수 없어. 난게 유혈을 간다. 나마 저게 저 쫓이나 하면 그때 가서 할수 없지. 할수 없지만은 말이지. 에난게이다 어? 외워가지고 이 외워가지고 말이지. 외워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바른 길을 가자고 말이지. 이리 칼란지 알수 없어. 알수 없는데. 어때? 에이 한번 뭐 이러고 가면 드는 거야 이거 저기 저, 저, 저, 왜아이디이 실제로 이+ 본지 총리매도 말이지 총리매도 기록이 다 있어 기록 내놓으라 그럼 나 징거 없는 소리 나네 언니 나 징거 재판이기 때문에 말이야 언제 징거는 가지 있어 가지기 때문에 어쩐지 당장 탁 청내놓기라 그만 봐이랑캔나 징거 왜랑캐이리라 그라 남을 아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 마침 우리 앉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 말이지 아무리 한다 해도 찬반. 거의 실패하신 말이, 뭐, 공부라한게 어떤 게지 뭐, 첨선이라는게 어떤 게지 말이지, 베비라게 어떤 게지과연이 말이, 막연하기 말이지, 저 태평 양 한바다, 저 라신반 없이 뛰어놓은 베메는 말이지, 바람 부는 데는 북충실지 갔다 왔다 이러면미래주다 하도록 아무 공부가 없게 뭐 아무리 성, 성, 접사. 어그나이 다음에 숙제를 해놓고, 눈치 방안도 날다기라 아주 안전해 보면 뭐, 위아처럼 하도 안 끼고.